영상의 시작은 백0레벨 5.2의 복도를 지나 아무도 없는 1 7 2호실을 비추면서 시작합니다. 어질러진 교실을 살펴보고 빠져나오는 방응자의 등 뒤로 파티푸퍼가 갑작스레 나타나는데 넘어진 방응자가 걱정되는데 시선을 떼지 못하던 파티푸퍼는 손을 들어 출그를 가리키지만 잠시 후 어두운 조명 사이로 방랑자를 노리는 파티고어가 나타나고 조명은 붉게 물들어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자각시킵니다. 파티푸퍼는 자신이 막는 동안 도망치라는 무한의 제스처를 보이고 방랑자는파티푸퍼의 배려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구를 향해 급히 빠져나가며 영상은 종료됩니다. 영상은 2020년 9월 6일 파티고의 파티를 멈추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던 파티푸퍼의 마지막 생존 영상으로 훗날 더퍼너라고 불리게 되는 전투에서 파티푸퍼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 멸종을 맞이하지만 인간은 단한 명만이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